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지고 그 율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허약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허약하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주 넘어지게 돼요. 자주 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니까 한마디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조그만 일에 보채고 조그만 일에 삐지고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사사건건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그 율법의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름해 주신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확실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합시다. 할렐루야. 갖추다. 네, 네, 네. 내 믿음이 네, 네, 네, 네. 강하다.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네, 네, 네. 나를 이렇게 세운다. 항상 새롭게 한다.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약해 빠졌어요. 나는 약해. 나는 별볼일 없어. 나는 잘 쓰러져. 나는 얼마 못가왜 자꾸 말로 그렇게 까먹냐고요 실상은 믿음도 없고 잘 넘어지고 이리저리 휘톡휘톡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내게 은혜주시면 나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쪽으로 자꾸 가야죠 할렐루야 교회도요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는데 할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자기가 기도의 힘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재되어 있는 영역이 없어요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지탱할만한 힘이 없어요 움직일 힘이 없어요 누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내 의지를 사용하려고 시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낙심하셨을 때 겟세먼의 동산에서 고난만 생각하시고 죽음만 생각하시고 슬프고 괴롭고 계속 그랬어요 기도나 하시는데도 보고 뭐 예수님 너무 괴로워 하신다니까 슬퍼 하신다니까 왜 죽음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죽음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성으로 돌아가라 정신 차려라 네 신세를 생각하라 네가 죽을 이유가 없다 너희가 죽으러 왔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육체의 힘을 육체에게 자꾸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죠 질병이 생기면 질병 때문에 우리 슬퍼하고 고민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니까 의지를 또 사용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기 시작하면서 천사들도 막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이끄신 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욕사하시고 천석도 힘을 쏟으니까 기도가 막 영빨이 막 강해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땀이 나올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힘을 얻으셔서 세상을 어두웠던 온 세상이 어두운데 예수님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하시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는 예수를 찾는다 나다 나를 잡아라 베드로가 대세상의 종말고기를 잘라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고 아사라 서 너희들은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 왜 기도를 하는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해봤어야죠 주님 있으니까 주님이 옆에서 눈에 보이는 주님 있으니까 주님 빽 믿고 그냥 설치가됐는데실제는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슬픔으로 인해서 잠을 잤다 그랬잖아요 속상하고 슬픔은 드러누워버리고 잠자버리고 이런 것만 했지 피곤하면 잠자버리고 피곤하면 자혀저버리고 이런 것만 했지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래도 몸부림도 쳐보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해. 그런 것을 안 했다니까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예수인 사람들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곤해 죽고 싶을 때 일어난다 니 일어나요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도 끌고 와야돼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다 지으셨다 다 맡았어요 우리의 슬픔도 다 당하셨어 우리 의 죄까지 다 담당하셨습니까? 대신 허벌나게 두드려 맞으실거예요 사람들은 비아냥거려요. 저거, 저거, 저거,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한테 맞네. 고난당하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관 쓰시고 두드려 맞는거는 순전히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둘러대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더맞으신다니까요자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어둡게 해요 내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되고 죄를 지으면 벌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격이 오고요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 지으니까 나로 하여금 숨게 만들어 자꾸만 숨어요 이렇게 숨게 돼 아담과 하와처럼 도둑들이, 도둑들이 드러내놓고 도둑질 해요? 몰래 와서 도둑질 하잖아요 네. 몰래 와서 도둑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으면 영적인 능력이 생기겠다고 도 힘이 쭉 빠져 버려요 그렇게 많이 받았던 하나님이 하니까 한순간에 진이 다 빠져 버려요 사라져요 왜?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내 신앙 양심을 쑤신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확신을 부셔요 부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무슨 하나님 자녀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신명을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그로 상암을 받게 하셨다 너 대신 좀 죽어라 대신 좀 당해라 대신 병 걸려 내가 너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받기를 원한다. 속건제는 허물을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레위기 5장에 보니까, 레위기 5장, 5장 15절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씻어야 되고 속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 그래서 이속건제의 특징은, 인간이나 어떤 선물에 대해서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 이렇게 쳤다. 손해 이렇게 쳤다. 그러면 거기서 5분의, 1을, 어, 5분의 1의 벌금을 더 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배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속건제. 속죄죄와 속건제는 사실 구별이 되는데 후대에 와서 거의 같은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또 화제도 있습니다. 막 흔들어서 하나님이 드리는 것도 있고 속건제와 속죄제 특징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느제물을 죽여서 재물의 피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권제 속죄의 특징은 죄를 덮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나의 죄를 덮어야 돼요 죄를 덮는데 누군가가 죽어요 근데 이 속건제 속죄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나중에 너무 남용을 하게 돼요 잘못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남용을 하고 오용 때문에 나중에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선지자들이 속건제 속죄를 남용하고 오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잘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 남용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습관이 돼버려 잘못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외형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심각하게 속죄제속권제그 제사 형식을 축소시켜 버렸어요 형식적으로 전락했어요. 속죄제나 속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시작된가? 대제사장, 일반제사장. 속죄리 대제사장이 온 회중에게 죄를 다 고백하고, 속죄리한 염소나 양, 그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속죄인의 대제사장이 온 회중의 죄를 고백하고 염소나 양, 해당하는 염소나 양을 무인지경으로 광야에 그냥 내보내요 그러면 이 광야에 내보내면 그 염소나 양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맹수를 잡혀서 죽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야. 죄 없으신 분이 범죄자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니 우리 시구나 말하면, 엊그제, 그 뭡니까, 저, 뭐, 화성 살인사건, 여덟번째 살인사건. 분명히 범인이 이춘재인가? 하여튼 그 범인이, 연쇄 살인사건 범인이 이미 잡혔는데, <웃음> 강압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몽둥이 찜질을 통해서 막 엄청나게 생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두드려 봤더이 사람이 나중에 장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절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민주국가인 한국에 그리고 그렇게 고문 경관, 고문 경찰을 잡아 놀라고 했더니 공소시효가 벌써 지나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보내요. 그들의 부모는, 본인 자신은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하니까 저희가 그냥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막 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실제 그렇게 죽인 살인범은 정확하게 표현해 여자를 죽인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하게, 억울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잡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2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또, 정부에서 그런 고문 경관들이, 경찰들이 자백합니까? 내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싹 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리셨다고 랬어요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결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존심도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려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날마다 꿈을 꾸는 범죄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날마다 꿈을 꾸며 살아 꿈을 꾸며 사는데 그 꿈꾸는 내용이 다 범죄야 범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범죄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안 믿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같이 봐서 예수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 예. 여전히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트제사장바리새인 사두경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잡히실 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죠 나사는 예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제자들도 숨어서 자기 정체를 숨긴 상태에서 유사시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볼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열두 지자를 알아볼까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명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 "너도 나사렛 땅이다, 너도 그리스도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할까봐 숨어서 조용조용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예요. 제사장도 꿈을 꾸고,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꿈을 꾸면서 모의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고 모였던 그들만 꿈을 꾸고 그들만 이렇게 그렇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꿈을 꾸고 크게 성공하려고 앞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예수 없이 주님의 역사가 없이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건다죄라니까요 그게 죄값이에요. 죄값. 결국에는 주님 앞에 돌아오면 말 그대로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렸어 하나님도 그렇게 버리기를 원하셔 그리고 자기 영혼을 버려서 수고하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세요 그래 산모의 기쁨처럼 내가 새 생명을 태어나게 했구나 할렐루야다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만족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변명을 안 하셔. 오늘도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웅웅웅웅웅하고,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웅웅웅웅하고, 계속 죽은 이바근 죽은 이웅하 스톱! 집사님 잠깐만, 집사님 잠깐만. 청년들은 또, 청년들때로 상담할 시간으로 들으면... 막웅웅 아이고 보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나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말씀을 안 하셔 없는 제도 막시인를 하셔 네가 나세한 예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세워버린다고 했느냐 좀 부인 좀 해볼만도 할 텐데 두리모실하게 말씀도 좋으실 텐데 그 말씀도 안하시 도살장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웃음>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멍청하긴 해요 그래서 양들이 좀 멍청하잖아요 응? 눈도 잘안 보이지 기도 단파지 눈도 애매모호하니 육체적인 고문을, 고통을 막 채찍을 두들겨 패고, 침 뱉고, 몽둥이 때리고, 하아, 해명도 안 하셔. 이 엄청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해는 영혼을 버리시는 거야, 그냥. 한마디, 해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해명도 안 하셔. 빌라도 간 불바도 해명을 안 하시죠. 내가 여기서 너를 살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 말좀 해봐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허허 참 부인을 해야 내가 편을 들어줄 텐데 부인도 안 하셔 변명도 안 하셔 그참 묵묵하게 다 받았다 죽을 때도 애굴복걸 안달복달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강도들은 막 소리치면서 겁이 나가지고 네가 마세은예수님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나도좀 내려오시다라고 증명해봐 증명해 봐 증명해 봐 네. 여러분 증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 예. 말로 증명하는 게 예수님은 나중에 죽음으로 증명을 하시잖아요 상처가 나고 아프긴 하지만 그저 조용하게 묵묵하게 그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보니까 그가 그러니까 권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어도 때리면 때릴수록 <웃음> <웃음> 신음소리 그런 소리는 나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랬어요 이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왜 우리 죄를 우리는 죄를 남의 죄내 죄만 덮고 남의 죄는 드러내는 성격인데 왜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십니까? 우리는 죄를 둘러서 타격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서 죄를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꿈을 꾸고 살잖아요. 이꿈 꿈이 예수 없이 사는 이 꿈은 다죄요 죄. 그래서 꿈꾸는 범죄자. 예수님은 공생에 이제 33년 중에서 3년 반만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공생 마지막 공생의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선택해야 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막 트레이닝을 시키고 병고치는 훈련시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도 시키고 기도의 능력을 받는 훈련도 시키고 철학에도 훈련도 시키고 막 복음을 전하는 훈련도 시키고 핍박 맞는 것도 훈련시켜야 되는데 제자들은 핍박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천대받은 준비를 전혀 못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바보셔오 바보야, 바보. 성령이 불을 던져서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은 거예요. 그리고 집 얼마나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한 집에 다섯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부부 딸 그게 어떻게 화목하고 화목하고 화목하고 이런 것만 원하는 거야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불 때문에 영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 차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영적인 능력 때문에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똑같이 가족들이 있어도 믿음이 깊은 사람은 덜 깊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들끼리도, 가족끼리도 막 영적으로 막 분란이 일어나요. 왜? 내가 영으로 살려고 시도를 하고 영적으로 막 사육의 현장에 뛰어들고 기준조차가능력고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시험이 더 일어나요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쭉쭉 올라가고 시험이 계속 일어나 이 시험을 이길 때까지는 오늘도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 옛날에 사명교회 때 불세를 시작하기 전에 사명교회에서 제가 한 20년 목회를 했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소원이 있어서 간증이 있어서 이처럼 간구합니다그 찬양을 밤새도록 맨날 하지. 그 찬양 한번 하면요, 10시간짜리, 10시간짜리. 기도를 그거 하나 들어놓고 10시간씩, 20시간씩 하겠어요. 예. 그것도 찬양하다가, 이제 조금, 어, 좀 새로운 찬양을 하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또, 또 10시간씩 20시간씩 또 맨날 며칠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쫙아 하다가 막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불세를 주신 이유도 오랫동안 사모님이 병 중에 나는 스트레스 상기도 이런 것들 이 크게 막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주 하나님의 폭발시킨 성령의 불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나는 왜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이 지경으로 삽니까? 나는 왜 성경을 보는데도 답답합니까?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암담하고 답답합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어른 살게 써먹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좀 독보적, 뭐, 독보적보다 아주 좀 특별한 사역이 있으면, 그런데 나를 좀, 써, 내 열정을 좀 사용해서 주시옵소서. 하여튼, 별스런 기도를 다 해봤습니다. 그때 했던 그 기도, 오늘 좀한것 같아요. 오늘 조금 좀한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냐까아 누가 날로 터난나 위에서 막 불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주님이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강비상으로확 주님의 옷자락이 싹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나는 거 주님께서 길을 이렇게 왼쪽 길을 맞춰 아이고 기도도 잘하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막 주님께서 보실때 불쌍하게 보였나 봐요 내가 내가 오늘 이 건물 빨리 나가라고 그 총무이사 무슨이사무슨이사세명 지하에 점심시간 됐는데, 추수감사주일인데, 풍성한 그 과일과 막 음식, 새국막 파티가 있었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지하에 끌려가가지고, 복사님, 작년에 나가야 되는데, 왜안 나갑니까? 왜 1년, 아우, 세 사람이 막다 나근 나가다에 공격하고, 세게 공격하고, 별이 별 잔소리를 타고, 사무실에 이윤성 집사님만 내가 총대에서 곤다간다 그래라, 곤다간다 그래라, 돈. 누가 20억까지 온다 30억까지 온다 50억까지 온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돼도 또막 기도하면 박살 박살 박살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박살해놨버리고 흔적도 없이 또 사라져버리고 이 앞에 580평인가 그 땅이 하나 있는데 땅값만 53억인가 55억인가 그런가. 그리고 그땅 속에 기름 탱크가 세개 있는데 그거 하나 철거하는데 2,3억씩 들어간대 그만해도 어디에요? 근데 그 옆에는 전철이 다니고, 교회 자리야, 이거는. 교회 자리야.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로만 그렇스도고 증명하시면서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가기약이라는 거. 가기약할 돈이 어디가 있어요? 10분의 1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결혼, 여기, 언제, 십몇년 만에, 이혼상 입사를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나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 나가라고도 안 나가니까 법적 절차하겠다는데, 이제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한달 안에 쇼구를 봐야 돼요. 없으면 법적 절차 들어가요. 근데 한달 안에 땅을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땅을 계약하면 빌딩을 지어야 되잖아요. 설계하는데 또 한두 달 설계 또 하는데 그리고 건축하는 건축과정 계획 세우는 데또몇 개월 걸리죠. 공사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리죠. 뭐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하지요 이게 렇막다 보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세례, 개미군단, 불세례 받았던 개미군단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뭐, 정광원 목사님, 그, 그, 광화문 태극기 부대는, 그, 뭐, 그, 뭐야. 뭐, 빨리갱이, 좌파 종복, 좌파 뭐라 해자 뭐라 해야자 하는데, 누가 5천만 원을 가져왔대.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가져왔다. 이렇게 봉투도. 우리는 오천만 원 가지고 대지도 않지만 티끌 예. 모아 태산인 것처럼 크던 적던 큰 손이든 작은 손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 막 불똥이게 막 떨어지니까 이성령이 불리거든 이게 삼성그룹 회장이 그 지금 뭐 쓰러졌다는데 가자면 확 살려버려 아멘. <웃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서 그 가져돌다. 주님 모시고 왔는데 당신들 예수 안 믿지 않아요? 예수 좀 믿더라. 우리는 그안 전교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예. 하나님이 역사 역사 하셔서 당신 아버지, 당신 남편 지금 이렇게 신부니까 됐는데 뇌저 상태에 빠졌는데 살려내면 일어나면 예수 믿겠느냐? 아 그러면 예수 믿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어나라. 잠만만 잘자, 다 뜨기도 불뜨기라도, 예. 지옥 경을 한번 하고 나서 깨어나면 나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들어줄 겁니까? 말씀만 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는 우리 기도해 왔던 거 오정원 현찰로 주십시오. 아멘. 예. 아멘도 세게 안 했네 사람들이 안, 안 받으려고 잡청하셨어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조원이 문제입니까 이건 껌값도안 되는데 할렐루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오조원이면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요 일조원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고 일조원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고 일조원은 이렇게 쓰고 홀리 파이미니스트를 위해서도 쓰고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껏 병원에 들락들락하고 할수록 병원을 하나 지어서 병원 문턱을 좀 낮추고 예,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불받혀서 외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시스템을 좀 갖춰서 숙소도 잘 해놓고 예.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런 막 계획인데 주님이 오셔서 길을 만지고 아이고 그래 제사보다 상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막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할렐루야. 이건 지통계시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나타나시는데 못보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보이면 봐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안아주시면 안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왜 우리가 뻗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발하고 주님이 이러시면 저 이단 되옵니다 주님이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사람들이 나 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 말씀은 혜를 받으면 되고 주님이 물건 열어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누면 되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서 이제 한 달이라는 기한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웃음> 네, 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증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서류 가져와야 됩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딱 돌아서면서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나를 거짓말이로 만드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말했어니 원래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주책이야 주책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일은 우리가 다 되지르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네요 아, 네. 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자 기도하다가 5조 원안 주시려면, 500억이라도 한번좀 줘보세요. 예, 개평으로. 예, 개평으로 500억 한번 줘보시라니까. 성전건축는데 돈이 있냐, 물질냐 오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달라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달라 예. 막 건축업자들이 돈 어떻게 돼요? 노무자들이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돈못 받으면 막 대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셔서 여유있게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별이 별 경험을 다 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바쁘게 사셨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다 시키시고, 성령께서 또 임하실 수 있도록 제 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성령께서 님 역사하시는 일시적인 역사하시는 것을 있었지만, 영혼이 내주하셔서 제자들을 강력하게 사역할수 있는 성령님은 아직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 적은 있지만 왜?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육신의 힘은 강한데 영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가도 오래 못 가서 없어져 버려요 말씀이 자꾸 유산이 돼요 믿음의 능력이 잠깐이라도 있었지만 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조금 있으니까 믿음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유산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명령 앞에 제자들이 모이고 도망갔다가 주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다시 모이고 겁을 잔뜩 집어넣고 우리 기, 기, 기, 기, 기도 한번 해볼까? 급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임하고 불이 확 달라지고 능력이 낙타나고 언어방안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할렐루야 우리도 할수 있다 나가자 복음 전하자 그냥 나를 기탄없이 그냥 복음 전했어요 드러내놓고 보금자라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음. 자 성령께서 기억사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사역이 착착착착 그 자리에서 앉은 병이가 일어나죠 소경이 눈을 떠버리죠 그림자만 밟아도 손수가만 흔들어도 병이 다나 버리죠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영혼의 수고를 다 하셨고 영혼을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리시다고 그랬어요 오늘 가장 신부의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영혼이 죽고 영혼이 버려버리고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만족해 계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밤에도 기도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증명만 하려고 했지 주장만 하려고 했지 죽고 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죄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만나는 꿈만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귀한 작지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니 소권재물을 드리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한 달의 기한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땅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그런 성전을 구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